식품에 나타나는 색깔이 발색단이 있어야 되고 조색단이 도와줄 수 있다. 발색단에는 이중결합을 가졌는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각 원자단, 본자 내의 원자단을 가지고 있다. 조색단은 알코올기나 아미노기, 카복실산 자, 이런 것들이 발색단을 도와가지고 색깔을 진하게 색깔을 나타나게 진하게 할수 있다. 식품 색소는 크게 나누어가지고 식물성 색소, 동물성 색소로 나눌 수가 있겠다. 자, 식물성 색소에도 지용성 색소와 수용성 색소로 나누자. 자, 지용성 색소는 우리가 그 분자 구조식에서 봤을 때 친수성기가 거의 없어요. 없는 이와 같은 뭐 크로로필, 카로티노이드. 자, 이런 형태는 지용성입니다. 기름에잘녹아요그 다음 수용성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안, 뭐 베타레인, 한닌. 자, 이런 것들은 수용성 색소입니다. 지용성, 수용성. 자, 구분해 주시고. 다음 동물성 색소는 자,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이거는 뭐 이해가 됐는데. 이 카로티노이드가 동물성 색소에 있습니다. 뭐 카로티노이드 이거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쪽 얘기였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아까 나왔죠 달걀에 노란자 노란자의 어? 그 노란 색깔 어? 그거 카로티노이드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색소의 카로티노이드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 화학구조에 따라가지고 테트라피롤, 테트라 하면 네 개의 뜻이다. 피롤이 네 개, 네개 피롤을 가지고 있는 유도체 형태. 자 중심에 금속을 함유하는 크로로필, 마그네슘 중심 금속,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혈색 그러니까 피비 색깔에 나오는 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소프레노이드 유도체 아이소프레노이드가 요, 자 밑에서 봅시다 공액 이중결합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은 공액 그러니까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런 형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 결합 있고 여기에 단일 결합 있는데 이 탄소에는 며칠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 구조를 아이소프레노이드라고 이름을 불러요. 방금 얘기한 테트라피롤은, 자, 이 구조. 요, 피롤기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벤, 벤조피란 구조. 자, 이 구조. 벤조피란. 벤조피란 구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C6, C3, C6 구조. 자, 이, 이거는 벤젠, 벤젠 고리 하나, 두 개인데, 이걸 탄소가 여섯 개고요, 여기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에요. 그래서 C6, C3, C6, 이렇게 표현을 했는, 자, 벤조피란 구조. 벤조피란 구조. 자, 이 구조는 대표적인 게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탄닌 구조입니다. 탄닌 구조. 다음 식물성 색소를 자 크로로필 염록소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로필 아까 보셨을 거예요. 네개 피롤의 메틸렌에이에서 결합된 네개 피롤이 메틸렌에이에서 결합된 연결된 포피린 링이다. 중심부에 마그네슘 원자가 결합되어 착염을 형성해 있다. 그 다음, 피톨이, 피톨과 메타놀이 에스트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피톨이 빠져나온 경우, 그 다음, 메타놀까지 빠져나온 경우, 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크로로필 A, B. 자, 크로로필의 화학적 변화. 자, 크로로필라제에서 변화한다. 특히 뭐 대치기 할 때나 가열 등으로 식물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자크로크로로필의 변화가 옵니다. 그다음 피톨기가 이제 제거되면서 지용성 성질이 수용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피톨. 그다음 크로로필라제의 최적 온도는. 55에서 75도, 불활성화 온도는 85도 이상. 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녹차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녹차 따가지고, 입을 따가지고 그냥 두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색깔이, 녹색이 갈색으로 가버리잖아. 그걸, 그게 크로로필라제라는, 자, 이 효소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화되는 걸 억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활성화 온도가 85도 이상, 차를, 찬입 다가와주고,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어? 뜨거운 상태에서 막 비비면서, 응? 듣는다, 얘기를 하죠. 그 처리하잖아. 그 가열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로필이, 만약에 피톨이 떨어져 나가면은 크로로필리드가 되고, 색깔은, 처음 녹색 지용성이었는데 이제 청녹색으로 좀더 진해지면서 피톨이 떨어져 나가고 수용성으로 바뀐다 수용성으로 바뀐다 그 얘기고 그 다음 산에 의해서 크롤필은 산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녹색 채소를 조리할 시에 산에 의해 쉽게 갈색화되므로 산은 마지막 단계에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을 첨가해버리면 초기에 첨가하고 크로로필에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이 녹아져 나와버리고, 녹아져 나와버리니까 이게 색깔이 녹색에서 갈색 쪽으로 갚아버립니다. 크로로필이 페오피틴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이렇게 갈색을 띕니다. 그리고 피톨이 제거돼 나오면 은 페오포비드가 되고 수용성으로 바뀌버립니다. 지용성에서 자, 이런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 알카리 에서도 알카리 용액에서 삶을 때 녹색은 유지되요. 근데 조직 물렁물렁해져 버립니다. 조직연화현상이 발생됩니다. 크롤로필 녹색 지용성이 피토이 제거되면서 크로로필라드가 되고 녹색은좀더 진해져 청록색이 되고 수용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메탄올이 결합 메탄올 메타놀, 메타놀이 빠져 나오면은 예, 색깔은 그대로이면서 이름은 우리가 크로로필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크로로필이 크로로필라드, 필리드로 되고 크로로필린까지 갑니다. 그 다음, 금속과 반응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그네슘이 결합되어 있는 자리에 구리가 치환돼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아연이 치환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색깔은 그대로 녹색에서 청록색으로 색깔은 크게 갈색이란 이런 변화는 없이 색깔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 철크로로필리는 갈색, 선명한 갈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반응을 할때 녹색, 청록색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구리나 아연을 마그네슘 자리에 지원을 해 넣으면은 될수 있는데, 자, 구리, 아연을 지원을 일부러 해 넣을 필요는 없잖아, 사실은. 인체 독성도 있고 한데 아연은 그렇다 치고 구리는 그 다음 카로티노이드는 자 카로티노이드 특히 오렌지색 황색, 황적색 자 색소 일부분 나타내는 물질인데 중요한건 바이타민 A 만들 수 있는 전구물질로 카로틴 존재를 하는데 가장 좋은것은 베타카로틴이다. 자, 그 얘기고요. 자, 여덟 개의 아이소프렌 단위가 결합하여 형성된 테트라 터핀 유, 터핀 구조이다. 뭐, 이 말은, 자, 아이소프렌 단위, 이중 단위, 이중 단위 이렇게 갔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아이소프렌 단위라고 얘기했고, 자, 그거로 여덟 개의 아이소프렌 단위가 연결되어 있다. 그다음 카로티노이드 종류는 카로틴류와 잔토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카로틴류는 알파, 베타, 감마, 뭐 그다음에 라이코펜류도 카로틴류로 넣습니다. 었 알파, 베타, 감마 카로틴, 델타도 있고 라이코펜까지 카로틴 류 그다음 잔토필오는 크립토잔틴, 제아잔틴, 뭐 루테인, 캡산틴, 푸코잔틴, 자 이런 종류들이 잔토필류다 그다음 산소, 빛, 산화효소에 의해서 이 산화, 산화에 굉장히 불안정한 불안정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변색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뭐 항산화제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공기산화 막을려고 그러면 피막제로 입혀버리든가 아니면 공기를 갖다가 탈기시키든가 아니면 산소 공기를 불어내버리고 거기에 질소개수로 치환을 해버리든가 가열 빛, 뭐, 가열 빛 차단 포장제를 이용을 하든가 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자, 안토크산틴 혹은 안토잔틴이라고 이런, 이런 화황소라고 얘기를, 화황소. 녹엽, 과피, 꽃등의 담황색 내지 황색, 노랑색 계통의 색소이다. 플라본, 종류로는 플라본, 플라보놀, 끝에 올 들어가지? 플라보논, 플라보, 플라, 플라바논, 플라바노놀, 끝에 올 들어가면 알코올이, 온 들어가면 키톤, 케톤기 CO 이중결라고 하죠. 캐톤기. 그 다음, 유리 상태 또는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고, 배당체가 분해되면 짙은 황색을 띠고 산에 대해서는 안정하고 백 안정하며 백색이나 백색이지만은 산에서 안정하고 백색이나 알칼리에서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황색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화된다. 특히 알칼리 우리가 탄산 수소 나트륨 소디움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다른 말로 우리가 빵 굽는 데서는 중조그러는 겁니다. 중조. 자 밀가루에 중조를 첨가한 빵, 국수, 튀김옷, 자 이런 것들이 색깔이 어떻게 변합니까? 노랗게 색깔을 띠죠. 그죠? 노란 색깔을 띄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와 같은 안토잔틴유의 색소에 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감자, 고구마, 양파, 양배추, 살에 경수를 넣고 가열조리해버린다. 경수라는 얘기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한 물을 넣고 가열조리하면 황색의 색깔을 띠는 것. 자, 이것도 지금 플라보, 노이도 개통의 색소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 금속과 반응해서 독특한 색을 가진 브롱성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자, 철과 결합하면, 철과 결합하면, 녹색을 거쳐 갈색으로 되어버리고요. 알루미늄과 결합하면, 황색으로 변한다. 그래, 감자를 썰때 칼로 썰거나 양파를 알루미늄 냄비에 삶을 때, 이와 같은 색깔 변화가 올 겁니다. 색깔 변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함유 식품은 플라본 파슬리 밀가루의 트리틴, 파슬리의 아핀 플라보노론 양파의 코세틴 메밀의 루틴 와인 포도의 미리스트린, 그다음 감귤 껍질의 플라보노온의 헤스페리딘, 그다음 나린진, 에리오딕틴, 그다음 아이소플라보에콩 두부의 뭐 다이진, 그다음에 제니스틴 이런 것들이 다 플라보노이드계 색소입니다. 플라보노이드계 색소인데 플라보인지 플라폰 프라본올인지프라본논인지 아이소플라본인지 이거 일일이 다 외운다는 건 사실은 <웃음> 외운다는 건 외웠는 이거 이렇게 상세하게 물었는 문제가 여러분 기존 국가고시 문제에서 봤습니까 이름을 한번 이렇게 플라보노이드 예 아, 코세틴, 이런 것들은 물을 수가 있겠다. 워낙 많이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자, 그 다음, 안토시아닌. 다른 말로 우리가 화청소라고 이름을 부는 화청소. 그러니까 꽃 화자에 풀을 청자. 꽃, 과실, 잎 줄기, 뿌리에 존재하는 적, 적색, 자색, 청색.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내요. 자, 열에 매우 불안정한 색소입니다. 그래서 수산기 알코올기 수와 메톡실기 OCH3, 그 메톡실기 수에 따라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수산기 수가 증가하면 청색이 짙어지고 메톡시 메톡 메톡실기 수가 증가하면 적색이 짙어진다. 자,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아, 여기 있네. 자, 이걸 봤습니다. 알코올기 수산기 알코올기 많아지니까 청색이 진해지고 메톡시 OCH3 숫자가 많아지니까 적색이 점차 진해지더라 그 다음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는 안토시아니딘 플러스 당류 안토시아닌 배당체, 옥소늄 메톡실기 함유, pH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색소입니다. 자, 이 색소가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산성에서는 붉은색, 적색이다 했고요, 중성 오면은 무색 내지 자색이 되고요, 염기성에서는 청색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또, 금속과 반응에도 독특한 색깔을 나타냅니다. 자, 가지절임이나 통조림 시 쇠쪽이나 쇠못을 갖다가 넣으면은 색깔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자, 지금 색깔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자, 이걸, 이런 문제는 또 물을 수가 있겠다. 그죠? 물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네 번째 베타레이, 사탕무에서 추출되는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적색 및 황색 색소 베타레이. 그 다음 5번 탄닌, 탄닌은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니까 식물 줄기, 잎뿌리, 미숙과 실, 식물 종자 등에서 뜰본 맛, 쓴맛 내는 물질입니다. 식물의 갈변, 자 갈변 원인이 되는 무색의 포리페놀 화물을 전체다 우리가 총칭해서 그냥 탄닌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탄닌, 자 탄닌에서 이제 포리페놀옥시다제 (PPO) 이렇게 약자로 쓰면 포리페놀옥시다제에 의해서 산화가 됩니다 산화되면 이 생성물은 주로 갈색이나 흑색이나 홍색을 띱니다 포리페놀옥시다제 그 다음 금속과 결합복합체 형성을 해서 색깔을 또띱니다철이과 상태는 엷은 갈색, 회색 정도 띕는데 철삼가 상태는 암갈색, 청색을 띠더라. 포리페놀, 탄닌, 탄닌. 자,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 카테킨, 갈로카테킨, 쓴맛을 띠고, 카테킨갈레이트와 갈로카테킨갈레이트. 자, 이건 뭐, 뜰분맛. 크로로겐산 수용성 효소적 갈변의 기질 물질이 된다. 탄닌 종류입니다. 자 탄닌이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특히 미숙 과일에 함유된 수용성 탄닌은 떨습니다감덜덜 덜 익었는 감 굉장히 떨지요 그런데 그걸 떨본 뚫다는 얘기는 우리가 입으로 물었을 때, 혀 속에 맛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녹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수용성이에요. 그지? 그런데, 자, 과일이 숙성 과정에서 숙성되면은 탄닌이 중합되어가지고 불용성 탄닌으로 변해서 뜰본 맛이 없어집니다. 탄닌은 있는데, 탄닌, 여러 개 분자가 어? 포리머 형태로 엮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수용성을 띠지 못해가지고 떫은 맛을 못 느낄 정도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떫은 맛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단닌이 사라졌다 그게 아니고 자그 다음 공기와 접촉 시 산화 중압되면서 흑갈색의 중압체를 형성해서 뜰본 맛이 없어지며 테아플라빈이라는 불용성 적색 색소를 형성한다. 그 다음, 금속과 결합해서 침전이 됩니다. 맥주 혼탁의 원인이 바로 이 탄닌과 금속 결합했는 물질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동물성 식품 색소, 마이오글로빈,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자, 마이오글로빈이 철 이가 상태입니다. 아주 붉은 적자색입니다. 고기 색깔입니다. 그것이 산소와 결합했는 이제 옥시마이오글로빈 상태에서도 그대로 선홍색을 띱니다. 붉은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산화가 되어버립니다. 산화되면은 철삼가상태로 되면서 매트 마요그로빈이 돼서 갈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갈색으로. 그럼 이갈색의이 철삼가상태 되어 있는 거를 이가상태로 환원을 시켜주면은 색깔, 적자 색깔, 고기 색깔 잘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거 환원시켜주려고 그러면 환원제 쓰면 되잖아. 발색제라고 그러는 게 바로 이 환원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환원시켜 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니트로소, 니트로소 아민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런 물질이 바로 바람 물질로 굳어서 가고 있는 물질이 생성된다. 그 다음 가열에 의해서는 어떻게 변화되냐? 자 마이오글로빈이 적자색에 가열하면은 메트마이오글로빈 갈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제 진행되면은 헤마틴 갈색, 그다음에 헤미 이런 형태로 변화된다. 그 육류 가공 저장 아까 얘기했는 발색제 겠습니다. 자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아질산 나트륨, 자 이거 발색제로 씁니다. 발색제가 하는 역할이 마이오글로빈이 아질산과 결합해서 니트로소 니트로소 마이오글로빈, 선홍색깔을 띱니다. 가열 시켜서 혼제 만듭니다. 그러면 선홍색 그대로 니트로소 마이오글로빈 혹은 니트로소, 마이오, 크로로, 모겐 자 이런 물질들로 색깔은 선홍색 그대로 띕니다. 아질산염 씁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모글로빈 아까 얘기했던 마이오그로빈 같이 행과 글로빈이 4대4가 아니고 4대1인 미스프린트네. 화학적 성질은 마요그로빈과 유사하다. 다음 카로티노이드.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 두 가지 모두에 존재하는 색소이다. 카로티노이드. 식물에서 유래한 황색 등색의 색소 우유, 난황, 새우, 계 잔토필오인 루테인 제아잔틴, 크립토잔틴 새우개의 아스타산틴 혹은 아스타잔틴 청록색을 공기 중에 가열하면 산화되어가지고 색깔이 아스타신을 형성해서 색깔 변화가 이렇게 완전 새우개의 처음 색깔 거의 뭐, 청록색인데, 나중에, 가열하고 나니까, 붉은색, 붉은색은 아니고, 황색. 그냥 색깔이 완전히,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아스타신이 되어가지고, 홍색, 노란 색깔로 변했다. 아스타 잔틴이 아스타신으로, 바뀌었다. 가열 산화되어서. 그 다음, 동물성 식품 중에는 우유, 난항, 새우, 개 등의 카로티노이드 존재한다. 이 동물성, 식물성에 모두 존재하는 색소농 하면 이거 얼마든지 문제 나올 수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 식품의 갈변에서. 자, 이 갈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크게 두 타입입니다. 효소가 효소적 갈병과 비효소, 효소 아닌 화학 반응에 일어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마이알 반응입니다. 이걸 영어식으로 메일라드 이렇게 읽지 마세요.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마이알이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두 가지 반응, 그 다음, 캐라멜 반응, 아스코로보산, 바이타민C, 산화 반응, 이 부분은 갈색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따르도록 할게요.